안녕하세요. JC직거래소입니다. 드디어 JC직거래소에서 이 GMT마스터 제품을 예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 다이얼 색깔의 제품을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녹금이라고 불리는데요. 다이얼이 녹색, 금통, 옐로우 골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017년에 구매를 해서 풀셋이고요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입니다.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아직 스티커를 떼지 않은 상태여서 사용감 있게 보이지만 감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는 미 사용품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블 폴딩 클래스프고요. 옐로우 골드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116718이고요. 맨 뒤에가 8은 금통, 옐로우 골드란 뜻이죠. 이렇게 꺼내서 베젤을 보겠습니다. 베젤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녹색과 그리고 황금색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셋에는 사이클롭스가 이렇게 있고요. 베젤 크기는 40mm 그리고 열시를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양의 GMT 시간을 나타내는 핸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 있고요. 롤렉스 아주 예쁩니다. 영상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데요 이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금색이 약간 독특하게 보이기도 하고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녹색도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이쪽을 다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지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0.5mm 정도 나사를풀지 않고도 길이를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꽝! 소리 들으셨나요? 13개의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로 이렇게. 뒤로 보시면 이렇게 미, 민문인데요. 롤렉스의 특징이죠.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44시간입니다. 이렇게 전면으로 오면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베젤인데요.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GMT 시간을 맞추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문이 살짝 묻어 있는데 GMT 시간을 맞추는 거는 제가 위쪽에 더보기를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 GMT 시간을 아주 자세하게 맞추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베제를 양방향으로 돌려서 맞추는 영상을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작동해 볼까요? 두번 빠지는데요. 이렇게 살짝 한번또한번 또한번 마지막까지 다 빠졌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 들어간 상태에서 살짝 한번 빼면 시침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양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대충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리고 한번 빼고 두번 빼고 해서 GMT 시간과 현재 시간 우리나라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GMT 마스터 2 녹금 레퍼런스 넘버 116718 제품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짠